자, 오늘은 돌아온! 나왜 갑자기 겨드랑이에서 땀이 나지? 에? 어? 아유, 뭐, 시큼한 내면서 어디서 자꾸 나온 거지? 아, 뒤로 <웃음> 필요가? 아, 가야겠어. 어, 아, 너무 긴장했나봐요, 제가. 돌아온! 침대전쟁! 방금 내 왼쪽 위에서 누가 점프하고 내려간 것 같은데, 아니야? 모르겠다. 아무튼, 오늘은 침대전쟁인데, 여러분, 일단은 기본템 하나. 그 랜덤 개성 체인지권 있잖아요 그거 오. 하나 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침대 하나 뽑은 다음에 먼저 뽑은 사람이 자기 자리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스폰 포인트 지정하는 고러한 방식으로 고딴 방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연비가 다 뽑아주자 어? 오케이 한딱 뽑아... 어, 연비 거 나왔다. 오, 어떻게 아니, 한 거야? 와, 어떻게, 한 뭐야? 뭐야? 어떻게 한 거야? 어떻게 한거 일단 그러면 다음 한 펜이가 뽑자. 연비는 자리 어, 정해. 라미, 라미 뭘 거. 뭘 봐요? 뭘 봐요, 오뭘 그래. <웃음> 어, 봐요, 이거 뽑아 어, 뭘 봐요? 뭘 봐요, 이런 거? 나 투디 나 투디 꺼 어, 어, 어, 어. 이제 딱내 거. 한 펜이 거 뽑아줘. 이제 내 거. 와. <웃음> 자리는 딱 이렇게 정해졌고 오늘의 침대 전쟁은 약간 특별한 아이템을 얻는 방법이 있어요. 5초마다 주어지는 그런 랜덤템이 아니라 특별한 규칙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죠? 자 그러면은 개성 먹기 아냠아왜이렇가 어? 나오냐 이게 아. 뭐야 어떻게 했어? 어어 어, 뭐야? 어 안녕? <웃음> 어 <웃음> 뭐야? 야, 잠깐만. 어? 야, 잠깐만. 야, 야, 야. 야, 2D야. 2D 너 능력이 그거야? <웃음> 야, 이거 너무 허무하잖아. 아, 좀만 봐주면서 해. 아, 나이 뭔지 몰랐어. 그거 나한테도 아, 해봐. 그... 어떻게 하는 건데? <웃음> 아, 이게 뭐야? <웃음> 나 조작해 알아보다 죽었어. 어, 뭐야? 아, 이거구나? 어, <웃음> 나 뭔지 알았다. 자, 아, 요렇게, 요렇게. 어. 어 뭐야 잘, 뭐야 잘, 뭐야 <웃음> 아제 바쿠고구나 아, 잠깐만 아니 어디 가나 클란다 클란다 클란다 클란다 막네 간다 어쩌면 존누 야 그래도 태어날 수 있잖아 다시 오 세컨드 아니 좀 진정하고 아니 야 내가 알려줄게 점프하면 아이템 들어오니까 아이템부터 얻으라고 아아뭐 아, 아. 아. 아야 아는 씨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<웃음> 알려주는 거야. 바쿠고란 말이지? 2D가. 그러니까. 그렇습니다. 저 혹시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? 무슨 선물이요? <웃음> 아예뭐 그거는 받으시면서 알아보시면 될것 같은데? 어, 아니면 선물 줄수 있습니다. 나이 사람한테 주고 싶다, 선물. 저한 팬이한테 선물 주고 싶었는데. 자, 어디보자. 어, 배달 왔어요? 어, 네, 뭐 주시는 건가? 뭐 주시는 건가? <웃음> 아! 우와, 우와, 우와, 우와. 용암 설치했어. <웃음> 근데 돌아올 수 있는 거 맞아? <웃음> 아니! 니 어디면 살고 싶어! <웃음> <웃음> <웃음> 물 배달 완렸습니다. 지금 다 막으셨네요. 이 뚫을 수 있나, 내가 이거? 예? 아 잠시만요. 아, 뚫린 것 같은데? 잠깐만 밑에. 잠시만, 잠시만요. 잠시만 그 드래곤 얼굴 끼고 지금 뭐 하는 거야? 좀 무서워요. 아 저기요! 잠깐만. 아 어, 이게 벽 이제 안 부서진다. 진짜 안 부서져? 안 부서지는데요? 진짜 안 부서진 거 맞아? 아프고 졌잖아. 아프고 졌잖아. 아프죠. 봐봐, 봐봐, 봐봐, 봐봐. 아래다가 이렇게 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야. 아 <웃음> 주크박스 팝니다. 어, 팝니다. 뭐뭐로 파시나요? 아 흑여서 없나요 흑여서? 뭐야 왜? 뭐야? 예예 예?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아니. 잠시만, 잠시만 진정해 보세요. 뭐하는 거 지금? 잠시만 이제 당신을 만나러 왔어요. 왜 저를 만나시죠? 예? 아 아니 아 아니 아니. 아 미안해 아, 내가 미안해 아이.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, 오케이, 미안해. 오케이. 미안해. 한번 봐드리는 거예요 어, 미안해. 라미야 왜? 라미야 동맹? 아 동맹 콜 그래, 그래. 한배야 동맹? 동맹? 오케이 빗솔님 동맹? 동맹하자면서 자꾸 다가오네 동맹이니까 이제 교류가 있어하하 아... <웃음> 어? 이게 나온다고? 잠깐만 야 베드랑 나왔는데? 에? 야베드락으로베드락이요 어? 감사할 수만 있다면 다고 오시게요? <웃음> 아 사실 사실대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아예 말씀하시죠. 아, 제가 능력이 지금 안 써지는 것 같거든요. 시험을 한번 해보러 에? 가고 싶은데 이게 안 됐어. 아 된다. 써졌어. 오. 와와와와와 된다 된다. 무슨 능력인데요? 저요? 예. 아 <웃음> 이제 아셨죠? 야 근데 죄송한데 그물 타고 <웃음> 그 누구 집인지 모르겠어 물 타고 뭐가 올라가고 있거든요. 저 뭐야? 아 어, 저거 뭐야? 저거 뭐야? 여기 괴물이. 야 라미 아머네 집 밑에 괴물 있어. 어, 어 뭐야 이거? <웃음> 뭐야 저거? 어, 양개, 양개. 나한테 갈게너 가는 거 아니야? 저이 없어졌네. <웃음> 어 g n a l born, s i g n a 시그널 r n Signal b o r 르 Signal born, s i 지금이야. born, Signal born, Signal born, Signal born, Signal born, s i g n a 이제 너희 뭐, 팀? 여기 오딘교. <웃음> 야이상 끝났다. 저디 꼽 부서진다. 아! 이거 이퍼로신 아, 배신을 하셨다. 이거 지퍼로 패신이다. 라미야, 죽지 않고 올라왔네? 에이. 에어샷! 어 아! 아씨 센통이다. <웃음> ㅋ ㅋ 형 동맹 ㅋ ㅋ 형동맹동맹동맹 케빈님 배신해 나. 케빈님 배신해 아냐 아냐 아냐 아냐 배신장인 배신장인 여기까지인가? 나의 운명은 한대. 어! 투투 떨어졌다! 이거 뭐야 이거 아니잖아 어딨어! 야 2D! 2디 어딨냐? 아 진짜.. 얏! 저... 아, 아! 안 돼~~~~~ 어, 어 우리 귀 아니네? 우리 귀 아니네? 우리 귀지 어디에요? 나.. 나 떨어져도 죽지라아어떻게 <웃음> 나, 나, 이 방향이에요? 기초, 기초. 응. 갈락하거라! 얍비! 컷! 어! 캐미집 치... 침대 부숨! 퐉! 응! 아, 아 안돼! 트림에... 우리 그게 아니네 우리 기자 아니네. 저 우리 기자 어디에요? 아, 제가 스턴 아, 한락하고라. 얌비 칸. 어, 캐미 집 치... 침대 부순. 아, 아, 안돼. 동시에 떨어졌어. <웃음> 내 침대 부셨다고? 어, 부셨네. <웃음> 라미 침대는 어디 있어? 저요? 겹겹이 쌓아놨습니다 우와 라미 침대 꽁꽁 숨겨놨네 오케이. 아이고 괜찮아 2D 침대도 살아있음 어, 구경해준다 착하다 <웃음> 이거 어떻게 이길건데 저 어떻게 <웃음> 이길건데 라미야, 어, 라미야 빨리 길여 어떻게 해서도 올라간다 라미야 빨리 길여 할수 있어 <웃음> 오지마 와, 바꾸고 진짜 세다 어. 오 떨궜다 떨궜다 떨궜다 라비야 떨궜다 라비야 떨궜다 오케오케 이이 바로 태어났 <웃음> 바로 태어났는데? 어어어 어, 어. 아, 안녕하세요 아 아아 아. 어 넘어가 아아 어 살았스 어어아카비아카비아카비어 아, 아, 아, 어, 이때 빅소리가 넘겨가지고 빵야 근데 왜이렇게 센거야? 투디 한방에 죽어 아 <웃음> 한방에 죽어 에이. 가까이 갈수가 없네 어딜 오는 거지? <웃음> 들켰다 아 어, 들켰다 아 어, 도와줬어 도와줬어 어, 오, 오 감사합니다 트리님 이건가? 틀린다?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도구 있나? 도구 있나? 어어어 어어 어, 어. 들리어 또 밀었어 밀었어 아아 빨리 죽어 빨리 죽어 아하 아, <웃음> 여기서 도구 꺼내려고 여기서 아하하하하하하 <웃음> <웃음> 아 도구 꺼내려 아아 따다아 오케이 맞어 엄청난 혈투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라미네 투데아 지금 아! 지금 라미 못 건너가고 있고요 조금씩 이어보는 라미 어, 아! <웃음> 어 들켰는데 끊을거예요아 아, 라미 물 끌기고 어, 침대 아 침대 터지면서 죽으면서 아비 탈락 마지막 결승은 춘희네 비싼 우솔님 예? 내가 네더 국기가 있거든요 이걸로 뭐 할게요 어. <웃음> 이미 털만 될게 아 없어졌어요 <웃음> 이거 죽으면 탈락인 건가요 아니면 죽으면 탈락이죠 죽으면 탈락이죠 <웃음> 야 잠깐만 에 야, 야 능력이 <웃음> 능력이 너무 OP 아닙니까 능력이 <웃음> 능력 사기네 아니 내가 카피카피여서 충분히 이길 수 있었거든? 근데 카피가 안 되는 거야 이거 왜안 되는 거지 이거? 쉬프트 우클릭 어 되네 잠깐만 기다려봐 음. 아니 왜 아까 한번딱 되더니 그 다음부터 안 되더라고 밑에 가면 지금 미쳤거든요 밑에 내려가볼래? 지금 밑에 내려가면은 나이아 나오는 애들이 패싸움버리고 <웃음> 있거든요? 요쪽은 렉 때문에 잘 안들어가는 지경 지금 보시면은 얘 타노스 니그네 뭐야? 근데 나 궁금한게 세컨드 임팩트 이거 뭐임? 아 이거 때려놓고 상대방 때려놓고 한대 때리면 계속 칠수 있네 아 때려놓고 능력 쓰면서 세컨드 임팩트가 그 뜻이구나 두 번째로 그냥 원거리에서 쳐지는 거구나 능력 쓰면 어. 아 아무튼 오늘 한번 해본 나히야 침대전쟁 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요거 다음번에는 또 다른거 한번 갖고 와볼게요 우리가 또 귀멸의 칼날이나 원피스나 이런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재밌네 재밌어 재밌게 보셨으면은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구독해 줬다구 봐구